알파벳 A의 중간에 갖다 대시면 아래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를 2로 바꿔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3행행의 행높이를 바꿔보겠습니다. 숫자 3의 가운데 가져다 대시면 까만색 화살표 모양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행높이 21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C3셀을 클릭해 주시고 궁서체 크기는 16 굵게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B5셀부터 B12셀까지 영역 설정해 주시고 셀에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맞춤에서 셀에 맞춤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YY년 한칸 띄워주시고, mm, 쌍 따옴표 월, 한칸 띄우시고, 쌍 따옴표, dd, 쌍 따옴표 1, 쌍 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d5셀부터, E12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상단에서 표시 형식의 통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D5셀부터 D12셀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E15셀부터 E12셀까지 연산 빼기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보시면 재고액이 1000원인데 재고액이 소개가 9000원이니까 8000원이 되도록 1000원을 빼주라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글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빼기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8000원이 됩니다. 확인 B4셀부터 G12까지 범위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시고, 색에서 빨강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윤곽선과 안쪽을 누르시면 모든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확인 통화 형식이 아니라 회계 형식입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텍스트를 누르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서 길버 커마리그 기본 모의고사를 누르시고 평점 분석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체크된 상태에서 다음 심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누계 비율을 제외하기 위해서 누계 비율을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체크하겠습니다. 마침을 누르시고 a 1부터 D10까지라고 했으니까 A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누르시면 A1셀부터 D10셀까지 자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고급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하실 때는 항상 조건을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A17셀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조건을 적으시면 되는데 지점명이 강릉이거나 대전이면서 판매금액이 80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지점명 컨트롤 키 누르시고 판매금액을 클릭해서 필드명 두개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A17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점명이 강릉이라고 했으니까 강릉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대전이라고 했으니까 대전도 선택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점명이 강릉이거나 대전이 됐죠. 줄이 다르면 이거나가 됩니다. 그 다음 판매금액이 8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800 적어주시면 800 이하가 됐죠. 이제 강릉이면서 800 이하가 됐고 대전이면서 800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이면서 800이하, 대전이면서 800이하가 완성이 됐습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고급을 누르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해 주시고 조건 범위를 범위 씌우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A21세를 찍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물리학과 외 학생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에서 같다는 는을 쓰지만 같지 않다는 부등호 두 개가 서로 마주 보는 모양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같지 않답니다. 그러면 학생수니까 수를 세는 함수 count를 써서 조건을 같이 줄수 있는 count if 문을 쓰겠습니다. 는 count if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range는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물리학과가 아닌 범위를 씌워줘야 되니까 학과의 범위를 씌우면 됩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같지 않다 부등호 두 개가 서로 마주보는 모양을 해주시고 물리학과를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가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물리학과를 빼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학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점대 제외 학생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카운트 n t if 80점대니까 점수의 범위가 조건의 범위죠.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쌍따옴표 이제 같지 않다 라고 해주시고 80을 적으시면 80점이 아닌 것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면 80 81 82에서총 10개를 적어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도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완성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값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0을 제외하고 7개가 있는 건 맞죠? 그리고 나서 80을 제외하고 나서 7개가 있는데 제가 81을 다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때 더하기를 써버리면 7명이 카운트 이프로 구해졌는데, 두 번째에서 다시 81점이 있냐? 그럼 81점이 없죠? 그럼 총 8명이 구해집니다. 그럼 7명 더하기 8명 하니까, 총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 수가 구해지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 수가 없고, 80점 되니까 80점 미만을 구하시면 되겠죠? 작다, 80점. 그럼 80점보다 작은 학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70점대, 60점대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더하기, 카운트 이프를 그대로 쓰시고, 컨트롤 C, 뒤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80점 미만을 했으니까, 80점보다 작은 건다 했는데, 95점이라고 해서 80점보다 큰 애는 못 더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80을 초과하는 점수를 주겠습니다. 어, 80을 초과하면 안되네요. 90을 이상인 거여야 되겠네요. 90 이상. 그러면 80점대는 전부 빠지게 되죠. 이제 엔터 치시면 80점대를 제외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을 정확하게 구하게 됩니다. 평균을 구하실 때는 는 av 가지고 average로 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count와 sum 함수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수식이 원래 이렇죠.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시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sum 함수고 개수가 count죠. 그래서 sum 함수 나누기 count 함수를 쓰시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는 먼저 합계를 구해야 되죠. sum 가로 여시고, 컴퓨터 수의 범위를 씌우시면 되죠. 가로 닫으시고, 나누기, 개수를 해줘야 되는데, 카운트를 쓰시면 숫자 값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셉니다. 여기를 보시면 숫자 값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5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평균을 구했습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써보겠습니다. 는 프로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셀을 클릭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는 어퍼를 써주시면 모든 문자가 대문자가 됩니다. 셀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죠.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하는 함수는 now 함수입니다. 인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시간과 분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시간과 분만 표시하는 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는 now를 써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시간만 나타내는 함수가 hour라고 있습니다. now를 hour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으시면 현재 시간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분만 나타내고 싶으면, end 연산자를 주시고, minute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now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과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5, 5시 44분인 거죠. 이거를 시와 분을 붙여줘야 되니까 쌍따옴표 시 쌍따옴표 해주시고 a 드 연산자로 문자와 함수를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와 문자를 붙이기 위해서 a 드 연산자 쌍따옴표 분을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면 5시 44분이 됩니다. 워드 기능 운영체제 기본 상식 모두 40점 이상이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는 a n and 첫번째 조건은 워드 기능의 점수가 40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40. 콤마 두번째는 운영체제가 40점 이상 콤마 세번째는 기본 상식이 40점 이상 가로 닫으시고 이제는 모두 40점 이상인 거를 완성했으니까 아 그리고 조건이 또 있네요.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네요. 그러면 콤마를 하나 더 찍으시고 세 과목의 평균은 에버리지로 구할 수 있죠. 에버리지 세 과목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구해졌는데 평균이 60 이상 이제 가로 닫으시면 되죠 그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true가 나오겠죠 더블 클릭해서 if를 쓰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으시면 value if true가 나오죠 값이 참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엔터. 부분합을 해보겠습니다. 부분합은 항상 정렬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소속 부서별이니까 그룹화할 항목은 소속 부서로 하시고 월급의 합계라고 했겠으니까 합계가 맞죠 상여금 체크 해제하시고 월급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그 상태에서 부분합 상여금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는 평균으로 바꾸시고 월급은 해제하시고 상여금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번째에는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확인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글자를 클릭하시고 피벗 차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과 차트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보고서는 동의 시트에 A18셀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시고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A18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피벗 테이블과 차트가 동시에 만들어지죠. 성명은 보고서 필터니까 성명을 보고서 필터로 땡기시고 근무 년수는 축필드로 옮기겠습니다. 치기는 범내로 옮기겠습니다. 값세는 상여금의 평균이니까 상여금을 값세 드래그 하시고 클릭하셔서 값필드 설정 평균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차트는 새로운 시트에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누르겠습니다. 새 시트를 클릭해주시면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집니다. 시트명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을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시트의 위치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작업 이 앞에 만들어진 차트 1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이 시트에서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값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고 홈탭에서 심표 스타일을 지정해주겠습니다. 샵으로 표시돼도 채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보기 불편하시면 더블클릭해서 보이도록 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피벗테이블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피벗테이블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요약 및 필터를 체크해주시고 열의 총앗계 표시를 체크해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목표값 찾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문제에서 첫번째 나오는 셀을 클릭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G4 셀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가 수식이 들어있는 셀입니다 상단에서 데이터를 누르시고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 G4 셀이 맞죠 그 다음 g 사 셀이 400만원이 되려면 찾는 값을 4 0 0 0 0 0 0 값을 바꿀 셀을 A사셀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 0 0 0원0 0 0 단가가 얼마가 되면 4 0 0만원0 0는지 구해주는 거죠. 확인 그러면 0 0 0 0원0 0 0 4 0 0만원0 0니다 확인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빈셀을 클릭해주시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확인 A3부터 G11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순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정렬. 정렬 기준은 순위. 오름차순이니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로에 와서 반드시 기록 중지 눌러 주시고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Alt키를 누릅니다. A14부터 B16까지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잡고 B16셀까지 다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단추의 단자의 가운데를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지우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적겠습니다. 빈셀을 클릭하시고 표의 범위를 치워주신 다음에 데이터 정렬을 지금은 1 2 3 4 5 6 7 8이죠 수출액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순위 순위 아닌데 빈셀을 클릭하시고 오름차순 정렬 누르면 순위가 1 2 3 4로 오름차순 정렬되면 정답입니다 빈셀을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이름은 표시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E4부터 E4부터 F12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홈탭에 신표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도구의 기록중지를 꼭 눌러 주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십자가를 선택해 주시고 Alt키를 누르신 채로 C14부터 D16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는 표시 형식으로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표시 형식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범위를 씌워 주시고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을 클릭했을 때신표 스타일이 되면 정답입니다.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품목별로 판매량, 판매액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품목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판매액과 판매량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클릭하시고 세로막대형을 클릭하겠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주시고 판매량은 묶은 세로막대 그대로 두시고 판매액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빨간색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차트는 동일 시트에 A13으로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테두리선을 잡고 이동해서 Alt키를 누릅니다. 좌우 조절점을 잡고 왼쪽으로 당겨 주겠습니다. 상단도 13에 맞춰 주시고 H에 맞춰 주겠습니다. 28에 맞춰주겠습니다. 반드시 Alt키를 누르고 하셔야 정확하게 눈금선에 맞출 수 있습니다. 판매액 계열은 보조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액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축이 보조축이 됩니다. 닫기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차트 위 가로 항목 축에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축 제목 기본 가로 축제목, 축아래 제목을 선택하시고 품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축제목, 보조, 세로 축제목을 눌러주시고 세로 제목을 해주겠습니다. 판매액을 적어주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보 통 11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굵게는 취소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1을 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굵기 취소하시고 글자 크기는 11을 해 주겠습니다. 제목도 마우스 오른쪽 굵게 취소하시고 크기는 11을 해주겠습니다. 범내는 테두리 실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실선을 주겠습니다. 테두리 색은 표준색 빨강을 주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을 주겠습니다. 차트의 아래쪽에 위치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아웃에서 범내 아래쪽에 범내 표시를 하겠습니다. 세로축 눈금의 최대값을 800 왼쪽에 있는 주축을 말하죠. 주축을 더블클릭 해주시고 최대값을 고정 8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주단위 고정으로 해주시고 2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닫기 눌러주시고 판매액 계열에서 더미 허브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액이 빨간색이죠. 더미 허브의 빨간색을 클릭하시면 모두 다 크기 조절점이 나오죠. 다시 한번더 클릭하시면 더미 허브만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위치가 오른쪽이 맞기 때문에 굳이 수정하실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